힘이 좋아져 별속 으로 떤새 했 이때, 지금 여기 나와. 이데 k e e a f o l l o 나 좋다면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마 너의 마음을 don't make you s e r 나 지금 이 느낌이 좋아져 별 속으로 느낌이 좋아 저처럼 저진 맑은 느낌을 봐웃으좋다면 이제 더 이상 숨기지만 너의